이건 뭐야? 말린 가지 아 말린 가지? 응. 담가 놨다 아침에 이것도 물에... 맛있어 맞아? 응. 좀 꼬득꼬득한 거? 대 예, 데쳐가지고 이것도 데쳐가지고 볶아야 돼 물에 담가서 불렸다가 응. 데쳐가지고? 응. 음, 이렇게 물에 담가서 내일 아침에 음. 한다고? 응. 응. 물은 그냥 아무거나 쟁기게 부어 놓은 거 그렇게 검은 물이 막 나오네? 가지가 원래 까... 검은 물이 응. 나오잖 어. 어, 이것도 한번 헹궈서 응. 물질 좀 빼고 삶아주는구나. 응. 건조한 거니까 먼지 있을까봐 깨끗이 씻어서 해야 돼. 조금.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삶아주고 아, 한번 삶아가지고 이제 양념해서 볶아야지 음. 이제 잘 삶아졌네 음. 가지나물이 훨씬 많네 돈은 음. 똑같이 줬거든 이것도 씻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음. 해야지 이것도 국간장으로 음, 하는구나. 호박나물보다 음, 좀 많으니까. 가 다들. 응. 음. 이건 마늘하고 타고 참기름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맛있어. 응. 음. 이, 말리 호박이 흑흑, 아니, 그 가지 맛있어, 아주. 맞아. 맛있어, 말리면. 볶다 싱거운 표정인데 예쁜싱거잘 보고 더 넣고 응. 육간장을 응. 딸기름 조금만 넣는구나 응. 응. 음, 이렇게 좋네 가지나무에는 파죠 응. 응. 이게 간만 대면 되거든 응. 어차피 다 익은 건데 이제 볶으면서 간이 응. 되게끔 근데 이렇게 말렸다가 볶으면 훨씬 맛있더라. 꼬득꼬득해서. 음. 아 됐네. 이제 다 됐어.